안녕하세요 현재 39살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던 저에게 이런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혹에 빠져서 예전에 저를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몇년전 제가 주식에 빠지게 된건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월급은 와이프에게 주었고 용돈을 받아서 쓰는 정도였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며 평소에 쓰고도 조금씩은 남을 정도로 용돈을 받아 항상 고맙게만 생각왔습니다. 그 돈들도 한푼두푼 푼 모아 기념일이나 아내 생일에 선물을 주며 행복하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 몇년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때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할 때는 큰 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금씩 남은 용돈을 모아서 했던 터라 처음부터 큰 욕심은 나지 않았고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회사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언제나 주제는 주식 종목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종목에 올라갈지 항상 얘기했었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까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까지 벌었다라는 좋은 소리만 하더라고요 물론 하락장일 때도 아쉬워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벌었을 때그 쏠쏠함도 좋다고 하니 저도 관심이 안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상시 저는 주식에 관심이 없었는데 다들 왜 당장 주식을 시작 안 하냐고 한번 해보라고 하니 그냥 한 번만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작은 소액으로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 이후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물론 저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돈을 벌었을 때그 성취감이 하나 둘 하다 보니 중독이 되었습니다. 제 용돈 안에서 해결하려던 주식 투자도 어느새 욕심이 생겨 와이프에게 용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계속하게 되었지요. 어느새 중독이 되어버린 저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집에서도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점점 예민하게 변해버리더군요. 그러다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도 끊을 수 없었던 저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저를 밝게 맞아주고 저를 위해주는 와이프 얼굴을 매일 보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손을 내민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아들이 반가우신지 밝게 전화를 받아주셨지만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라고 마음이 편해지는 건지 사실대로 털어놓았더니 기죽지 말라며 모아두셨던 일부의 돈 2천만을 저에게 주시며 기운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좋았죠 엄마는 역시 내 편이구나 다시 시작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엄마에게도 큰 효도를 하겠다라며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 손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서 알수 없는 자신감에 십사이게 되었고 주식은 또 사는 것마다 돈을 벌게 해주는지 어찌나 신기하던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면 더큰 돈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던가요 제가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큰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한순간에 다 잃고 말더군요 뒤늦게 후회해봤자 돌아오지 않는 돈 주식 몇 개월 해봤다고 어디서 할줄 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건지 주위 사람들과 같이 종목을 분석하며 쉬는 시간마다 같이 사고 팔았는데 믿고 있던 종목에 투자했다가 다 함께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패인이 되어갔고 어디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발 한 번만 더 이젠 정말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날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서야 다 깨달았는데 이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아 현만원만 대출받아 했습니다. 주식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그냥 호기심에 빠졌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작은 돈을 잃었을 때 끝냈어야 하는데 큰 돈이 손에 들어오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하니 잃었을때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사람이 점점 패인이 되어 가더라고요 천만원도 단타의 테마주에 엮이다보니 돈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녹아버리더군요 용돈까지 늘리며 금액을 키우고는 다 날린 못난 남편에 어머니 노후 대책으로 모아둔 돈을 가져간 못난 아들 그돈 혼랑해 먹고 이제는 빚까지 만들어 놓은 참 무능한 가장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내에게 어머니 돈 2천만원과 대출 1 천만원, 지금까지 용돈으로 모아놓은 800만원까지 다 날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잊지 못했는데 바로 어머니 얼굴 어떻게 벼려고 어머니한테까지 돈을 빌렸냐며 그큰 짐을 어떻게 혼자 짊어지고 버텨왔냐며 괴로워해 주더라고요. 당장 아내는 적금을 깨서 어머니 돈 2천만원 바로 갚아드리고 제가 가진 대출까지 갚아주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너무 위태로워 보인다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말자며 약속해 달라고 하였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식에 대한 핫된 꿈이 사라지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않으려 마음 먹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의 지옥 속에서 그디어 빠져나왔고 이제는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빠로 한 어머니의 소중한 자식으로서 제 인생에서 주식을 퇴출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큰돈 벌어보겠다고 무작정 뛰어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